요새 여러분들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영단에 잔 올리고 난 다음에 스님한테 비글어서 절하는 거 들어보셨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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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을 올린 다음에 영단에 절한 다음에 스님네에게 돌아서서 절하는 거 생긴 한 40년 될까 말까 합니다 중해 집안의 비구대처 싸움이 끝나가지고 동산노스님이 세계, 세계 제1차 세계 불교도 대회하러 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때 동산노스님이 갔다 와가지고 태국에서는 부처님에게 불봉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어떤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궁금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 부산에 계시면서, 뭐 이름은 딱, 그 후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은 피하겠습니다. 에, 자기가 아들, 딸을 낳지 못한 보사님이 한분 계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자식을 못놓기 때문에 작은 댁을 딱 소개해서 작은 댁하고 남편하고 살게 해 놓고 자기는 자유스럽게 나와가지고 절에 와서 오래 계셨던 보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동산노스님이 계실 때보모사에 주로 와서 계셨는데 조선조 말기까지 일대 때까지 그 신도들이 스님네 대중공양 올리고 모시고 그부은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스님네에게 대중공양 올린다고 신도들이 이렇게 오지 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화 직후에 동산노스님이 보면서 앉아계시는데 부산 신도들에게 스님네에게 공양 올리고 재진하면복받고 영가도 좋은 데 간다 그래가지고 더러 시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동산노스님이 제1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갔다 오시가지고 태국에는 가니까 부처님 앞에 불공을 하는게 아니라 신도들이 스님네 앞에 음식이든지 체리 놓고 불공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 그게 옳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하신데 그 부산에서 아기를 못 놓고 늘 보무사에 절에 와서 많이 계셨던 보사님이 처음에 다닌 데는 지금 부산 진 앞에 어, 연등사라고 하는데 절에 다녔는데 정화 후에는 완전히 보무사에 이렇게 계시면서 보무사에서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러 오는데 부산 신도들은 절에 자주 안 댕기봤으니까 절에서의 예법이나 풍속을 전혀 모른다 이거지요 그보사님은 오래 절에 있었으니까 스님네에게 잘 배웠을 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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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단에 잔 올리고 절하고 난 뒤에 스님네에게 돌아서서 절을 하는 시작입니다 홍산노스님이 영단에 잔 올리고 돌아서서 스님네에게 절하라 소리를 한게 아니고 태국에 가니까 신도들이 스님네 앞에 음식을 체리놓고 불공을 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옳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보사님이 시작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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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때시키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니로온 거는 그날 49제든 천도제든 무슨 의식이 있을 때 준비 다 해놓고 제자들이 온 다음에 스님네 예식 집행하시고 참석할 스님네가 딱 나오면 일단 자정하면은 제자들하고 신도들하고 일어나서 예식 시작하기 전에 삼배했고 또 성급하는 어른들은 나오면서 바로 뭐 징치고 목탁치고 요령 혼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리에 자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그스님네에게 예식 집행하시는 스님네에게 상대로 했습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미로운 법이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영단에 잔을 올리고 뒤돌아서 스님네에게 절하는 것은 중간에 그런 연유가 해서 생긴 연유니까요. 요거는 옳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보십시오. 행사 같은 큰 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절에서 영단에 절하고 한패 스님한테 절한다고 엎드린는데또 다음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또 다음에 영단에 나가서 절해야 될 별난 신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때까지 부처님 앞에 예찬하고 마이오리고추원하고절다 해놓고 영단에 절하고 난 다음에 또 부처님에게 절하고, 스님네에게 돌아서서 절하고, 또 상주들에게 절하고, 뒤죽박죽이에요. 저는 고사하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그는 비법이라서 나는 자꾸 못하게 해요. 곳곳에 가서 영단에 자노리고 스님네에게 돌아서서 절하는 거는 비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곳곳에 가서 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도 이 점은 알고 계십시오. 그 법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거 옛날 어른들의 법은 어떤 법이 밀어왔는데 중간에 여기 변경이 되면서 신도들이 영단에 잔올리고 돌아서 주신님에게 전한다는 요분명을 알고 계십시오 예. 그러시고 어 시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식 시식에 시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영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가 다 우리가 부르는 간단한 시식입니다. 시식, 시식하고 시식 영반이 있습니다. 영반에는 상용영반과 큰 스님네 돌아가시면 한 종사영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식에는 상용시식,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예도어들은 상용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용시식이 있고 간략갈약자예도 이제 양예시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구분을 하자면 은 영반이라고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마지막 배송한다고 그러지요 마지막 배송까지 나아가는 것을 시식이라고 하고 영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그 시기식기는 시무차법식기는 보공향기는 보회향기는 해서 수아차법식 하이마란찬 기장한 법은은처처알락구 여기에서 딱 붙이는 것을 영반이라고 합니다. 줄인 시식이죠. 배송을 배송을 하지 않는 시식을 영반이라고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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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상용시식, 관음시식이라고 부르는데 옛 어른들은 상용시식이라고 했고 또 백파스님 같은 어른은 작꾸 구가면서 대례시식이다, 큰대자, 예도, 예자 대례시식이라 하셨어요, 상용시식을 그런데 예. 이 중간에 어떻게 오다가 거기에 관음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관음시식이라 는 하는 도중에 천수다란이를 넣기 때문에, 천수다란이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옆으로 조금 갈게요. 여러분들은 바로 고양하실때 바로 씻어서는 물이 청수물입니까? 청수물입니다. 청수물입니까? 청수물입니다. 지금도 여 방에서 청소다랑이 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기라고 하는 짐승이 목구멍은 신랄만 하고 배는 태산 같아가지고 배를 못 채운다 그러죠. 그래서 스님네가 고향할 때에 그릇에 소리를 내면 아기들이 그 목구멍에 불이 난다는 이야기죠. 하저밥 아, 먹는데 우리는 못 먹어. 하고 아, 나는 배가 이렇게 고픈데 못 먹어. 저밥 먹어 숟가락 소리가 나고 젓가락 소리가 나고 음식 먹는 소리가 나. 그러면 아기를 채척질해서 아기의 목에 불을 나게 한다고 해서 절대 스님 내가 공양할 때 숟가락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젓가락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물 북을 불을 하는 소리를 못 내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서비살림으로할때 김치를 마음대로 씻기를 못했습니다. 김치를 마음대로 씹으면 아래 옷이 가지고 지그이 눌러가지고 넘기는 거지, 김치를 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게 국수고양. 이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부르르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장군적지 가져와서 뜨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아기의 목구멍에 불이 나게 한다. 그래서 신님내고양때 절대 그릇 소리나 젓가락 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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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다란이의 공덕을 담긴 물에서 천수물이 옳습니다. 네, 천수물. 예, 네, 그렇게 합니다만 옆으로 갔습니다. 관음 시식을 할 때에 천수다란이를 하시기 때문에 천수다란이의 가피력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관음 시식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예도른들은 상용 시식, 상용 시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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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노스님이 하신 성문의 범까지는 이 전시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만 그 후에 고치신 불교의 범이든지 다른 책에는 전시식이라고 하는 시식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도어른들은 대령을 한, 대령을 한 시식에는 전시식을 하고 상용시식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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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어 시식 중간에도 우리가 조금 기담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딴 법문은 전부 여러분들이 다잘 이야기 들으시고 아는 거니까, 따로 이 주소 섬겨서 할 필요는 없겠죠. 예.